아랴, 아랴! 아랴, 아랴! 뭐, 여기 아래 없어? 열쇠는 없는데. 아? 어? 아래 왜 없지? 없진 알바로 갔고. 어, 주작이 오시고. 쫙! 쫙! 쫙! 어? 금속 방문 또 열려있네? 미령주에 갔지? 일단 매점에 가 가기로 했으니까 그쵸? 죠 뭐야! 아안 놀랐어? 어. 아 뭐야. 어 매점에 있지 않고. 아 매점 갔는데 나 김소원이 어딘지 찾았거든. 어, 어, 어. 근데 울지 언니가 밖에 이제 알바 한다고 못 나가서 대신 돈 갖다 달라 그래서 언니랑 같이 언니 내려면 같이 갈라 그랬지 어 그래 그럼 금소한테 가보자 그래 금소 언니 요즘 바쁜가봐 나랑 안 놀아줘 어 그래? 뭐 때문에 바쁘지? 그니까 네. 그걸 모르겠어 음. 와 여기 온꽃 뭐야 짱이다 짱 이쁘지 음. 어 금소 언니 저기 있다 언니 언니 금소 역시 덕판일까? <웃음> 금소 언니 어이, 그 비용이 자네 그 박하공이 자네는 무슨 일인가? 어나 나. 비용이랑 같이 왔어 응, 아. 풀지 언니가 돈 빌린 거 대신 갖다 달래서 왔어 아니 뭐 그걸 갖고 그러나 어, 역시 부자야 어쩌구? 돈 주는 거요 받은 거요 주네 주네 아유 뭐 이걸 갖고 그러나 그 친우 사이에 서로 빌리고 그 주고 그 하는 거지 나도 뭐 중요하시게 나도 줘. 아무튼 고맙네 비용이자네. 나도 줘. 죽인 뭘뭐 주나? 에안 갚아도 된다며 나도 돈좀 빌려주라. 나네는 <웃음> 이거나 먹게. 에 뭐야? 아 이거 우유자네. 아좀 주면 먹지. 아니 이 우유가 얼마나 꽤 어. 중요한 것인데 그. 그지 그렇지 그렇지 그 자연의 선물 어쩌고 저쩌고. 근데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아... 나는 지금 당군님에 대한 새로운 서책을 하나 쓰고 있었소 아, 어디에 내가 한번 검수해줄까? 내가 그 어, 왕년에 또그책 음. 검수하는 어쩌고 저쩌고 그런 출판사에서 일했었거든 아그럼어 그럼 그럼 아 이거 아주 내가 오랜 기간 고민하여 쓰는 책인데 그 자네도 그럼 한번 읽어보시게 아리는 아주 좋다고 하더이다 오, 단군과의 관계성 재정립에 대한 와야간 제목 좋고 어, 지지관계란 한쪽이 다른 일을 신뢰하여 그의 주의 정책 의견 따위에 찬성하고 이를 이루기 위하여 힘을 쓰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지관계에 있다는 것은 어느정도 상대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구찌구지 그리하여 아, 단사모의 회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나는 한가지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하였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나는 아주 긴 시간을 고민하였다 오늘부로 단군에 대한 철회를 지지를 철회한다 왜 철회해? 나는 오늘 그자네들 읽어보겠나? 아, 아, 오늘부로 괜찮아. 지지를 철회하고 한 몸이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 혹시? 뭐야, 자네가내 책의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어? 어, 아, 원래 그런 말이 좀 유행이었거든. 그 출판사 쪽에서 유행이었어. 좀 아, 유행에 뒤쳐지고나. 음... 어, 어, 아무튼 맞소. 나는 오늘부로 당구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이오. 오. 어... 오늘부터 이 지지 관계에서 벗어나 당구님과 나는 한 몸으로를 제가 될 것이니. 그 단군님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오 그 자네들도 그리 알고 조심하게 어 근데 그 단군도 너의 의견에 동의할까? 단군도 너랑 한몸이 되고 싶대? 그건 <웃음> 나도 모르지 에? 한몸이 되겠다며 그.. 아무튼 내가 그리 마음먹으면 그리 되는 것이오 어 그렇구나 에 그렇지 그렇지에 왜 자네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거아 부정적인게 그 아니라 궁금하다는거지 이간질하는겐가 자네? 이간질이라니! 어? 단군도 너의 의운에 동의할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본건데 네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하는거 같아서 나좀 실망했어 무슨소리요? 너라면 당연히 당연히 단군님도 거기에 동의하시지라고 당당하게 말할줄 알았는데 조금 더 너의 덕심에 당당함을 첨가하는게 어때? 어? 어 나좀 실망했다 아무래도 내가 덕후이지만 그 아직 개를 못타서 약간 아, 확신이 없었어 그럼구만어 그래 확신을 가지도록 해 그래 어? 자랑스럽게 여기란 말이야 그거를 어? 알겠소 아주 그치, 그치. 좋은 조언이요 어. 그럼 그럼 응 아니 힘내 응 고맙네 자네 그치 그치 응원까지 하니까 근데 그 너는 단군을 왜 그렇게 좋아하게 된 거야? 그 덕후 입덕하게 된 계기가 뭐야? 내가 말이요 그내 능력 중에 음그 손에 닿는 모든 것을 금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었소 응? 있었다고? 그럼 지금은 없어? 지금도 있지 응 음. 해봐 해봐 아이 그 얘기를 끝까지 들으시오 응 어. 그래서 말이요 어렸을 한. 때는 그 살아있는 것이든 죽어있는 것이든 내 손에 닿으면 다 금이 되었소 응? 그래서 내가 이 주변 그 동물들과 친하게 어울리지 못하고 그런 것이 참으로 고민이었다네 그러다가 이제 그 능력을 내가 다스릴 수 있게 되고 이제 다른 동물들과 친우 관계를 맺는데 생각보다 그게 쉽더이다 그 돈이면 다 되도이다 그래서 나는 그 친우들과 친해지는 것을 돈을 쓰는 것이라 생각했네 그런데 당군님의 마음은 말이네 그 굳은 신념은 내가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이네. 그렇지 않은가? 어떤 신념인데? 그이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겠다는 신념이지. 음. 그래서 그 돈으로 살수 없는 당군님의 마음을 내가 존경하게 되었네. 그래서 그런 거네. 어, 음 그렇구먼. 근데 그 단군에 대한 그 정보를 돈으로 산다는 것이 진짜인가? 저번에 맨 처음에 그랬잖아. 여기 입학한 날에 그랬잖아. 그치? 뭐 자네가 알고 있는 게 있는가? 아 알지 알지 그 무엇을 뭐, 비용이 자네 계속 듣고 있을 겐가? 아 듣지 말까? 아뭐 어때 비용이도 들어도 돼 들어도 되는가? 응 비용이도 들어도 돼 어, 아니면은 나 그냥 다른 데 가볼게 그래 그 아리랑 아리랑 옥수 찾아서 매점에서 보자 그래 그래 그래 그 자네도 듣고 싶으면 이따 오게 내가 얘기해 주겠네 어어어그 어, 그렝 그래 그래 별로 안궁금한거 같은데? 아니야 응. 궁금해 궁금해 너나 단군한테서 궁금하지않는 <웃음> 어 그래 그래 이따 봐 <웃음> 그래서 그래. 뭘 말하려하는 것인지 한번 들어나봅세 그거 그래그래 그래. 그 혹시 너그 응. 단군한테 가족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 단군님도 뭐 어머니가 있겠지 아니 그거 말고 그러면 뭘 말하는 거요? 어머니가 누군지 알아? 또 환웅님이시지 않나 아.. 그거 말고 다른건 몰라? 다른 가족관계는 몰라? 그 나한테 갑자기 왜 물어보는거요? 아니 그 얼마에 살거냐는거지 아니 그게 나한테 <웃음> 왜 묻냐고 물었어 아 자네가 정보를 산다 하지 않았어 그래서 정보를 얼마에 사줄거냐고 물은 것인데 자네 혹시.. 보훈님에 대해 알고 있는가? 에? 너가 그게 누군가? 자네가 그걸 알아서 나에게 물어보는게 아닌가? 그게 뭔데? 그럼 자네는 무엇을 말하려 저는 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는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도는도는 저는 저는 저는 는는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는는는저저저 에 그런게 어딨나 자네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말해야 내가 그 다음에 첨원을 해줄거 아니야 내가 다년간의 연구 끝에 알게된 것은 도혼이라는 이름 두 글자뿐이네 에 근데 도이 단군의 자 뭐야 자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아이 그것까지는 알고 있지 근데 그 이외의 것은 나도 모르네 음, 그렇다면 그 이외의 것을 얼마에 살 의향이 있는가? 아이 그것은 들어보고 내 정보값에 다르다 하지 않았는가 으하 이거고 참참 참 그래도 하한선이 있어야 할거 아니야 아, 그럼 하한선 3냥 아이 너무 싸네 아이 참나 원이고 그 당연히 가족 관계를 알게 되면은 그 가족이 당연히 그 단군님의 거취를 알고 있을 것인데 어찌 이걸 이렇게 짜게 취급을 하는지 에헴 는 단군님을 단군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줄 알았는데 에헴 오냥이라니 짜다짜 아유 짜다짜 아유 짜다짜 그, 그, 그, 그러면 칠 냥. 양 아니 왜 이렇게 친냥. 한 선이 낮은가 아이 그럼 얼마를 원하는가 에? 적어도 10냥부터 시작을 해야 할거 아닌가? 아... 일단 얘기해보게 아이 10냥으로 할 거야? 할 거야? 아 알겠어 일단 얘기해보게 자 그러면 선금으로 10냥을 주게 아이 얘기부터 하시게 빨리 <웃음> 아이 선금을 주시게 이거 아무한테나 얘기해주는 거 아니란 말이야 아이 아니, 그럼 선금으로 내가 5냥은 주겠네 허허, 짜다짜이 친구, 이거 친구가네어 돈도 빌려주고 안 받는 친구가 이거를 이렇게 짜게. 어? 저 얼른 얘기해보시오. 아이 온양을 더 줘보시게. 아이, 참나. 이 양아치 아니오 아니요, 아니요. 음... <웃음> 그... 어? 단군은 말이지. 어? 응... 도 온이라는 응? 자매가 있는데. 응... 응... 응... 그 도온이라는 자매랑! 단군과, 음, 어, 음, 음, 응, 둘이, 별로 사이가 음. 좋지 않다고 하네. 그전 자매와 하는 남매들은 다 그렇지, 뭐. 아니, 자네, 자네, 자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여기. 아, 여기. 아 잠깐만. 아니, 살려주시게! 아유, 물에 <놈> 빠졌네! <놈> 살려 아니 근데 자네 그것을 어디서 얻긴가? 응? 아니 그 자매가 있거나 남매가 있으면 당연히 사이가 안 좋지 않겠나? 자네는 바보일세. 바보요, 자네? 그렇소. <웃음> 아니, 그러니까, 그러 아니 자네 그 자네가 아무래도 그 알고 있는 정보 값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약간 당구님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 그 정보를 알려주겠네. 뭔가? 내가 말이오 그 우리집의 재력과 나의 단연간의 연구를 통해 사실 당군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발견했소 에? 근데 왜 가지않고 여기 있는가? 안에 천부인이라고 들어보았는가? 어... 그것이 무엇인가? 아니고 그 환웅님이 지상에 내려올 때 들고 온그 세가지 보물을 말하는 거요 어... 난 역사에 별로 관심 없어서 응그고그 어. 근데... 청동검 정동방울 청동 거울 그세 가지가 있다고 하던데 그것을 가지고 그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더이다. 어... 근데 차내놈왜못 만났는가? 있으면 내가 진작에 만났지. 어... 그이약교다니면서 내가 청동의 청자도 보지 못하였는데 그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여기 남아있겠소. 진짜 갖다 왔지 그럼. 아니 그 청동 거울이 저 청동 거울을 저기 상품을 갖다 따고 하지 않았어? 아휴, 그거는 그 내가 당군님 옷 맞출 때에 거기서 서비스로 만들어준 거요 아... 그 찐이 아니고 음, 굿즈어 내가 그... 내가 그거를 만들려고 그 온갖 사료를 다 뒤져가지고 간신히 원형이랑 가장 비슷하게 만든 건데 그거를 풍사부가 쪼홀랑 가져가버렸어 음, 눈물도안오 아주 그렇구먼... 아이고 참... 그 굿즈를 아주 그냥... 음. 암튼 자네도 어디 다니다가 그 청동... 그런 거를 발견하면 나에게도 꼭 알려주게 아... 어, 그거 얼마에 살 건가? 아이, 그, 뭐, 돈으로 그거 하고 그러나, 당구님을 만나는 거는 돈으로 살 수가 없지. 아이, 살 수가 없으니까 얼마를 줄 건지를 물어보는 거지, 어? 그 자네가 가지고 온 것에 따라 내가 보고서. 으흠, 자네, 자네의 마음의 값을 매기라는 것이네. 어? 당구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느 정도가 진심인가 하는 것을 금액으로 그 매겨보라는 것이지. 그거는 값으로 매길 수 없지. 거참참 값으로 참, 매길 수 없음을 안 알아주지. 에이, 난 간다. 에이, 참네. 거참참. 참, 어. 뭐 저러고야, 이 분야 저거. 에이, 부잣집 딸래미가 그렇게, 어? 부잣집 딸래미가 그렇게 있 짜. 가서 매점이나 같이 가세. 어? 미룡이가 기다리고 있어. 매점 가세. 나는 기숙사 갈 거요. 자네나 실컷 가시오. 왜, 왜, 왜, 기숙사 왜 가시오? 음, 음, 음. 어, 내 맘이요. 어? 어? 어? 옥수하냐? 어? 옥수하, 어? 옥수하 어? 어디다 와? 어? 나 저기 하외베이 땄어. 어? 그래? 너경도못 왔는데? 어. 어? 거기서 뭐 하다 왔어? 응? 나 풍경 보고 왔는데? 왜? 예. 풍경 구경을 뭐 타러 해? 어? 너 감성적이지가 않구나. 왠지 <웃음> 이디디디 느낌일 것 같은데? 뭔 느낌? 아니야. 어? 뭐라? 너 나랑 같이 저기 대장간 갈래? 대장간에 왜? 어? 나 아까 준비물 갖고 온거 주러 가야 되거든. 응? 음? 준비물? 무슨 준비물? <웃음> 이거! 아, 대장가에서 빌려온 거야? 응, 대장간에 있길래 갖고 왔어. 같이 갈래? 빌린거 아니야, 그러면? <웃음> 아니지, 다시 갖다 놓은 건니다 빌린 거지. 그래, 그래. 아리는 어디 있어? 아리? 글쎄, 걔 있는 곳을 내가 어떻게 할까? 음, 아니, 아리가 안 보이길래. 그래? 걔 맨날 어디, 맨날 짐 싸들고 어디 맨날 여기저기 다니잖아. 응? 음? 짐 기숙사에 있던데? 나 기숙사 들, 달려, 들렀다 왔거든. 어, 그래? 응. 웬일이 돼? 양아. 야 어제 반충 가다가 어너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 이거 봐와 어때 아 이거 그 너가 그 아, 저번에 쓰고 다니던 그 안경 아니야 그럼 와 멋있다 와 이것이 바로 힙와 오진다 지린다와 멋있다 옥수수 아, 좀 피켜 봐안돼 아, <웃음> <웃음> 와우 가자 가자 가까 하고 싶은 나의 마음 모르겠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실망인걸? 아, 난 바늘망 어어 그럼 나 양파망 어. 어? 아 뭐야 그게 어? 어. 난 피망 응. 아! 그럼 아 빨리 되잖 가자! 알어 알았어, 어? 알았어. 아, 정말, 정말 너 가망이 그... 없다 너의 개그는 순간 지금 방향 감각이 <웃음> 없어졌잖아 진짜 너가 망이 없어서 그래 마? 어디서 찾아본거야 칼을? 어 여기 여기 있던데 그갖고 그냥 들고 왔지 원래 실가서 갈라했어 와. 어 이거 뭐지? 뭐? 따로네. 뭐 있어? 어? 어. 아니 그냥 뭐 이런 거뭐 만들 수 있잖아. 이런 데에서. 어 그래? 가자 가자. 야. 왜? 너 도서관에서 응. 자매 전쟁에서 진 도훈이 봉인되고 문제 자체도 지워졌다는책 읽어봤어? 아니. 그게 뭐야? 이거 봤을 텐데 그거. 내가 너보라고 넣어둔 거거든? 어? 그래? 난못 응. 봤는데? 네? 응. 그럼 둘의 능력에 대해서 모르겠네? 그치! 단군은 생과 질서를 담당하고 있고 응. 도우는 사와 혼란을 담당하고 있거든? 어? 뭐야? 아이돌이야? 어 <웃음> 근데 이 얘기만 들으면 단군이 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치? 응 근데? 근데 사실 시간이 그대로 변함없이 가는 게 우리를 다스리기 편하니까 단군이 그걸 고집하는 거야 음... 헐내 일족의 인간들한테 물살당하는 걸 보면서도 질라는 이유로 보고만 있던 그 새끼야 와... 아니 그럼 너희 일족들은 어떻게 됐어? 아 죽었어 뭐? 근데 이제 와서 인간들을 인간들한테 이득되는 일을 하라고 하네? 야 음. 네가 단군이 아니라 응 고온의 고민을 풀어주면 너랑 나랑 원하는 거다 얻을 수 있어 근데 내가 어떻게 도원의 봉인을 풀겠어? 너도 알 거야 네가 예언의 동물이라는 걸 응? 난 존엔 금시초문인걸? 알 텐데 어떻게 알아대돼 그걸? 아난 생각을 해봐 도원을 봉인에서 풀어주면 응. 난 네일족을 살릴 수 있고 응. 넌 단군의 종이 아니라 무기영화를 누리면서 살수 있어 세상은 혼란이 있어야 질서가 생기는 거야 양아 그건 그렇지 그니까 내일까지 잘 생각해보고 이 생각이 나랑 같은 생각이었으면 좋겠다 그래 그래 일단 나는... 애들 만나러 매장 아... 가자 우리 어 너는 뭐? 나 가수원에서 나 고구마 다섯 개만 가져다줄래? 뭐? 너 지금 나보고 세비오라는 거야? 어? 맞아 나 지금 시다발이 나는... 시키는 거야? 아나 지금 일이 있어서 지금 가봐야 되거든? 무슨 일이 고구마. 있는데? 어? 아니 있어 나 고구마 다섯 개만 가져다줘 어디로? 어 매점 앞으로 갈게 나도 그래 응 <웃음> 풀숲에 숨기 어? 옥수야! 어디가? 어? 어? 어? 나 그냥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는데? 근데 나랑 나한테 고구마는 그럼 왜 가지고 오라고 한 거야? 어? 아좀 가져다주자. 지금 갈 수가 없어서 그래. 왜? 왜갈 수가 없어? 나 오늘 금소가 집필한 채 구경하러 가야 되거든? 금소 어디있는지 알아? 어? 금소? 글쎄? 응. 어? 얘 어디 갔지? 얘또 과수원에 갔나? 응? 금소 원래 과수원에 많이 다녀? 응? 걔 고구마 좋아하잖아, 금소도. 아 그래? 응. 아 고구마 파였어, 너네? 아 실망이다, 진짜. 야 너, 그럼 너가 과수원 쪽에서 좀 금소 좀... 한 찾아봐 줄래? 나는 도서관에 한번 가볼게 먹을 거 주면 아 진짜? 응자아 어. <웃음> 뭐야 주먹밥 됐... 주는 거야? 너 고기 먹지 않았어? 와 나이스 아, 나이스 갤비 어. 좋아 좋아 그래 좀 이따 봐 응. 그래 어디로 올 건데? 나 매점으로 가야지 너가 매점으로 그랬잖아 그래, 했잖아. 그래. 일단 대장간에 가서 저는 그걸 만들고 만들었어 근데 나머지는 어딘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칼자루랑 나머지는 어딘지 전혀 모르겠어 뭔가 움직이는데? 뭐지 이거? 뭔가 방향.. 어? 알이잖아 오, 아리 오 아리 어디 갔다 와? 여기 응. 그냥 좀 돌다가 아까 저기 잘못된데 떨어져가지고 응. 지금 기어 올라왔어. 아 그래? 아아 아, 그래 그래? 야 우리 매점 갈래? 매점? 응 그래. 그래 매점 가자. 한껏 뭔가 밝아진 느낌인데? 그렇지 예. 그럼 그럼 가자 가자. 아쿠가 나한테 잘해줬던게 자기랑 같은걸 하자고 그랬던거였나봐 야 여기도 폭파했다 아씨 안보여서 떨어질 뻔했네 또너 근데 여기 산책하면서 애들 못봤어? 애들? 응. 한 명씩 있는건 봤는데 어디 누구? 금소는 음. 저쪽에 있고 울지도 뭐 이렇게 짐다 음. 준비해서 가던데? 아, 언니 왔네? 어서. <웃음> <웃음> 울지 뭐야! 네. 내가 구하에서 뽑아서 울지 언니 졌어와 대박이다 멋있다. 야 옥수야 너돈 열심히 응? 벌더니 저거 못했어? 어? 아나나 나 지금 더멋있는 옷도 입었잖아. 아 그렇긴 한데 너의 아이덴티티는 저건 줄 알았는데. 아니야 울지야 이제 너한테 양보할게. 그래 아이덴티티는 울지로. 어. 별로 갖고 싶진 않은데. 고마굿 쥐. 아 메사 메사 메사 더 이거 삼등 티켓이랑. 전에 그당 당첨 티켓 이거 교환할게요. 아, 좋지, 좋지. 당첨 그때 한번 했으니까. 어, 뭐야, 이거. 어... 떡볶이에요? 그치, 그치. 허국수, 대박이다. 이거 진짜 맛있어. 어, 진짜? 선생님이 당첨, 아까 해줬어 상금, 예. 식량. 와! 오로우! 그리고. 3등은 상금. 뭐예요? 어, 주작의 날개짓이랑 음? 매점 그치? 이용권이 있는데 어떤 걸 갖겠남? 어, 주작 뭐시기요? 주작의 날개짓 주작의 날개짓이 뭐예요? 주작이 날아서... <웃음> 떨어뜨린 깃털이지 에? 그게 뭐가 좋은 건가요? 어... 아... 어디가? 학교로 다시 돌아온다구나 뭐.. 야가.. 응. 응 나한테 뭐줄거 없어? 뭐?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아아.. 나.. 과수원가나 아리랑 만나서 여기 온 건데 고구마.. 다.. 먹고 싶.. 다 아.. 아.. 아.. 그럼 이따 기숙사에서 봐 내가 갖다 줄게 그래 약속이다 너 진짜로? 에.. 약속 지키면뭐 해줄 건데! 내 피가 갈비탕 너한테 줬잖아 참네.. 아, 그럼, 그, 그, 그, 뭐야, 그, 거시기, 주작에, 어쩌고저쩌고 그거 주세요. 학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용한 그런 깃털이라네. 와, 예. 오, 오, 오. 색깔 보소. 오, 오, 오, <웃음> 오 오진다. 짱이다. 쩐다, 쩐다. 오, 귀다 금손은 왜안 왔어? 와 저도 그거 주세요. 이거 뭐예요? 내 금소는 왜 있어? 안 왔어? 네. 금소 o m e so, honey? h 니 Only young young y o u 아니? honey, so? Hm? Any, honey? I get a dawan, eh? Would you like to get your kiss on the only anon, eh? A correct, c o 일단 고구마를 갖다 주고 일단 옥수한테 갈비탕을 받았으니까 어? 아리네? 아리야 여기서 뭐해? 너왜 숨어? 어? 나안 숨었는데? 너 그렇게 눈이 번쩍한데 넌 숨어? 내가 언제 숨었어? 여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어? 아니, 나 잠깐 주머니 뒤지느라고 앉은건데? 그래? 응! 너도 어. 과수원 가는거 아니었어? 나 그래서 따라간건데? 아니, 옥수가 고구마 얘기 너한테 하고서 네가 안갖다줄것 같으니까 나한테 겁나 갖다달라고 하잖아 아, 그럼 같이 고구마 가지러 가자 그래 야, 나 안그래도 과수원이 어딘지 모르겠어가지고 너 따라가고 있었어, 야 야, 여기 문 잠겨있다 거기... 문 맨날 잠겨있나? 여기 고구마 있다, 여기. 하나, 어디? 둘, 셋, 넷, 다섯. 여기 돈 있다, 가질래? 돈? 어. 돈은 저번에 물고기 좀 팔아서 있어. 아 그럼 내가 가져야지. 당근도 있네? 야, 여기, 어, 어, 그래? <웃음> 그런 게 어딨어? 가질래? 가지 다섯 개와 일냥 어, 그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가 가지를 다섯 개 준다는 얘기였는데? 아, 그래. 나 니가 나한테 준다는 줄 알았는데. 아, 그래서 그, 다 가지 다섯 개를 그, 일냥에, 거지 산다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아, 그냥 너 먹어. 그래. 여기, 여기 당근 있다. 아래야, 너 당근 안 좋아해? 당근 좋아하지. 당근 먹어, 당근. 어. 근데 이거, 남의 거 이렇게 막 먹어도 되는 거야? 어? 아니, 발견한 사람이 임자지, 뭐. 어. 옥수. 아니, 근데 뭐, 옥수는 그, 거시기를 좋아한대야 고구마를 좋아한대? 감자를 좋아해야지, 참나온. 옥수, 구황작물 그냥 다 좋아할걸? 아, 그래? 응. 어너 옥수랑 친해? 어떻게 알았어, 입맛을? 아니, 옥수. 교실에서 떠드는 것만 들어도 걔에 대해 모든 걸알수 있어. 아, 그래? 걔 목소리가 오죽 커야지. 하긴 그렇긴 하지. 어. 야, 근데 여기 화장실 없냐? 화장실? 어, 화장실... 편안해가는데. 학교 화장실이 제일 가까울걸? 아, 그래? 야, 응. 아, 씨... 왜? 잠깐, 저기 가서 뒤돌아 있을래? 나 여기 뒷간, 뒷간으로 여기, 여기 옆에서 좀 싸고 갈게. 아! 오케이. 나 여기서 좀쌀 테니까, 그, 가 있어, 알았지? 땅 파고 싸야 돼. 알았어, 땅 팔게. 자, 이제 가면은, 우리가 탐방해보도록 합시다. 아리야 어디 갔어? 아, 앞에 여기 있네, 아직. 아리야 왜? 휴지 갖다 줘. 아. 너왜 이렇게 원하는 게 많아 내가 진짜 반장 공약물 다시 세워야지 이거 어, 너무 나에게 불행기한 줘! 것 같아 나땅 팠단 말이야 야 그럼 갔다 오는 길에 여기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옥수한테 줄 고구마나 줘 내가 가는 길에 만나면 줄게 그래 몇개 갔다 달래? 다섯 개 어, 숫자도 왜 이렇게 구체적이야? 알았어 빨리 빨리 빨리 휴지 갔다 줘 알았지? 어 빨리 갔다 줘 빨리 그렇게 재촉해 아리킬 잃었나 보다.